토요일이 되면 동강동을 찍는 사진가들이 하나, 둘 나타난다. 느리고 번거롭지만 찰칵거리며 찍히는 손맛이 재밌다. 천천히 걸으며 새로운 풍경들을 담고 싶은 날. 포토스튜디오 동강동으로 한발 내디뎌보자